창업에듀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강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창업 인식을 확대하고 특히 소셜벤처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본 강좌는 실제 소셜벤처를 창업한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난청 해결을 위한 소셜벤처 딜라이트를 창업하고 현재 청년들을 위한 주거하우스 우주를 창업하신 김정연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지금 샤워스 우주라는 주거 사업을 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할게. 저 사람은 왜 창업했을까? 즉 창업 동기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좀 창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그 대학교 때 우연히 어,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흥미로워서 공부를 하다가 어, 공부에서 좀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한번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 사업화를 좀. 해보자.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가볍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됐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게 된 사업은, 어, 딜라이트라는 회사인데, 어, 노인분들이 난청에 있으신데, 그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라는 제품이 필요한데, 그 제품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이걸 구매하실 수가 없어서, 어, 아주 낮은 가격에 그 보청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 공급을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 학업을 하던 도중에 좀 중단하게 되고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 어 이제 기업이 되고 사업화가 돼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어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딜라이트를 잘 운영하다가는 좀 안정적이 됐을 때어 청년들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낼수 있는 사업이또 뭐가 있을까 찾다가 가성비가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두 번째로 쉐어스 우즈라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표님은 대학생 때 창업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를 대학생 창업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어, 좀, 사회 경험이나 이런 지식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미숙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한 9년 전이니까, 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 그때 이제 정말 어이없는 좀 실수들을 많이 한것 같고, 좀 그런 이제 나이가 어려서 오는 그런 미숙함,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함?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수 있는 반면에, 어, 장점은, 어, 상대적으로 좀 그,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실패가 용인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어, 하면 할수록 사실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책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무거워지는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이이지 않을까. 좀, 어,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지 않을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 그런 면에서 조금 무리하거나 조금 무모하게도 어,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대학생, 나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창업 경험이 결국에는 대학생들에게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소셜벤처라고 하면 소셜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소셜미션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어, 창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그 가치 외에도 다른 여러 가치들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션이라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어, 다른 형태의 어떤 창업과 기업과 좀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소셜 미션이라 함은,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경제적 목적을 당연히 그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어, 누군가들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불이 가능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뭐 회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던가 하는 형태로 경제적 가치 플러스 어떤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 운영되는 걸 소셜벤처라고 하는 것 같고 소셜미션은 그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창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는 일반 창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소셜벤처 창업을 해야 될까 그 창업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셜벤처의 어떤 사례들을 보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어~ 이제 경제적 가치랑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확산을 시킨다는 점이, 어, 일반 창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장단점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 장점으로는 그 창업자 혹은 구성원들, 또이 관계자들 다수가, 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다 성취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 내지, 어떤 달성하는 목표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뭐 장점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단점으로는, 어, 일반적인 창업 혹은 영리기업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좀 혼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의 직원이라든가, 외부의 고객이라든가, 어, 뭐, 주주라든가, 그런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조금 정체성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한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설명해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과 혹은 가치 혹은 사회 문제에서부터 시작 이런 것들이 좀 일반 창업과 소셜벤처 창업의 조금 다른 점. 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대표님, 이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셜 벤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소셜벤처 OX 퀴즈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하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O라면 손으로 O 아니면 X를 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기업이다. OX 중에 어떤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어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비영리 단체이면서도 어, 수익 사업을 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영리 기업이지만 비영리 혹은 저영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 그런 형태의 사업들도 있어서 그게 어떤 조직, 법률적인 조직 형태가 됐던 아니면 어떤 회사의 어떤 정책들이 됐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어, 비영리 사업이다라고만 정의하기에는 어,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만 정의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이다 OX 중에 무엇일까요 어, X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 관련 법령이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인증 제도가 이제 그 법률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은 이제 본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그 정부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본사회적 기업 혹은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받지 않고도 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혹은 이제 소셜벤처들도 있다 보니까 어 저거론적으로 사회적협이라는 어떤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사회적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사회적협이나 소셜벤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인증제도는 어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갖고 있지 않은 어 굉장히 좀 특수한 법률이고, 그걸 이제 법률상으로 사실 정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어서 그 법률 안에 어떤 정의로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따른 어떤 장점들, 베네핏들은 있겠지만 꼭 받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맞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딜라이트 창업하신 지약 8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창업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성취 스토리 그리고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어 작게 이제 제품을 일부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판매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어 중도에 학교도 이제 휴학을 하게 됐었었는데 내가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좀 신기했었던 것 같고, 어, 그 때가 되게 이제 가장 좀 기뻤었던 일이었었던 것 같고요. 어, 좀 보람으로 느끼는 거는, 어,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경제적인 어떤 가치들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어, 경제력이 좀 부족한 몇만 명의 분들에게 그런 난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다는 라 점이 어, 되게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공과 또 반대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위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위기는 어떤 게 있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님만의 방법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은 그 적합한 사람이 찾아지지 않거나 일을 하다가도 또 이제 뭐 헤어지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계속 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잘 매칭되지 않을 때, 혹은 어그 재무적으로 그 이슈들이 좀 이제 생겨날 때니까 뭐 그런 투자라든가 아니면 회사 또현금흐름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가장 좀 힘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저,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겪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쭤보고, 특히 이제 선배 창업자분들, 혹은 이제 동료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각자 어떻게 해결하는지들을 얘기들을 듣고, 또 도움을,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이 되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대표님만의 철학 같은 것들이 크던 작던 생겨났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소셜벤처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정부에서 세금을 뭐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비영리단체가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비용 대비 효용이 아주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어,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는 되게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꽤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창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어, 사회적 가치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한 굉장히 좋은 어떤 수단이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이이제 마지막으로 소셜벤처 모 세대 선배로서 소셜벤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배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운영하는 게 것은 이 모든 것은 것이것이좀더 많을 수 있고. 어, 좀 힘든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어, 그래도 좀 젊은 나이에 도전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 추구했을 때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취감 혹은 어떤 자부심 또, 그렇게 내가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을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운영하다 보면 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좀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볼 만한 어떤 도전이고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난청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딜라이트 창업자의 김정현 대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소셜벤처,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과 문제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창업 에듀였습니다. 감사합니다.